주식으로 돈 벌기 진짜 쉽네요. 아마 주식 너무 쉽습니다. 그냥 매수 후 가만히 기다리면 올라가네요. 지금 주식한지 5달째인데 누적 수익이 220%가 넘어갑니다. 진짜 쉽습니다. 가격 살때 사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수익 내줍니다. 최근에 매수한 게 홀딩한 지 3일 정도 됐는데 매일 종가만 확인합니다. 3주 전쯤에 매수하고 카페에 오렸더니 경기가 불경기인데 어쩌고 저쩌고 전 그딴 거잘 모릅니다. 전 그냥 매수하고 신경 걷습니다. 20% 수익 내고 나왔지요. 2주 전쯤에 또 매수했는데 일주일 내내 계좌에 파란 불이다가 적당히 10%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. 가만 놔두니 지가 알아서 오르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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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주는 쭉 홀딩입니다. 걍 신경끄다가 이번주 토요일날 또 종가 확인해볼 뿐입니다. 고점에서 못 팔더라도 괜찮습니다. 다우지수가 꼬라박든 말든 내 네, 알바 아닙니다. 결국에 10% 먹냐 15% 먹냐 더 먹냐 덜 먹냐 그 차이일 뿐. 결국에 먹는 건 똑같은데 뭔 걱정입니까? 저는 저녁에 종가만 확인하죠. 주식 하루 종일 하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합니다.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데 말이죠. 한달 20% 수익에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인가요? 주식 처음 할땐 주식 카페에도 자주 들어오고 그랬는데 다 부질없습니다. 다우지수니 경기 상황이니 다 필요 없습니다. 의미 없는 정보 공유에 불과하죠. 그저 주가의 흐름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. 대세 상승이니 하락이니 그런 거 저는 모릅니다 일주일 단기 투자자인 저에겐 다 의미 없는 말들일 뿐입니다 주식에서 수익 많이 내시는 분들 대단한 기술이라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주식 고수인 척하는 분들 스스로를 포장하지 마세요 수익 내는 거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격 오를 때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에서 수익 내기 위해 필요한 건 테크닉도 아니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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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주식으로 전업한다는 분들은 그냥 놀고 싶어서 전업하는 건가요? 사고 파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1초면 끝나는데 하루 종일 뭐 하려고 전업하시나요? 정말 이해 안 됩니다. 천성이 게을러서 그런가요? 단타로 꾸준히 수익 내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실력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모니터 보면서 페인짓 할수 있다는 것에 놀랄 뿐입니다. 그렇게 안해도 한 달에 20에서 30% 수익은 그냥 나오는데 말이죠. 그거보다 더 수익 내려고 단타 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.